쭉 들어, 아. 들어, 들어, 들어, 어.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살짝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그렇지. 들어, 들어. 릴링, 릴링, 릴링. 그렇지. 걸었어. 야, 크다, 이거. 야 yeah. 오, 근데 어우, 선생님도 있다, 지금. 저도. 와, 이야. 이야, 한번 볼게요. 오, 선택, 크다. 오. <웃음>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와, 대박. <웃음> 오오오! <웃음> 많이 잡으세요. <웃음> 예! 많이 잡으세요! 오늘 너울하고 바람이 좀 많은 날인데, 원래는 먼바다 메시지 였습니다. 선장님께 문의를 드려보니까, 추를 4 0고 추를 통일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저는 광우다운샷 채비.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 스트리트 호흡이고, 상호입니다. 그리고 버클리 핑크 웜. 방비는 도요 포르사 662F 나이는 1호가 많았어요 1호 오늘 날짜가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물때가 무시입니다 무시 물고기들한테 무시당한다는 무시 경연 피칭호는 예약하실 때 번호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9번 10번에서 아들님이랑 같이 왔어요 준비들 해보시고요 2단까지 쓰시면 됩니다 동원은 될것 같고 거진포인트낚시 어, 위주로 갈게요. 네. 선태야 이쪽으로. 와한 포인트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자리들이 거진다 조금해요. 조금만 장애물 날시니까 와. 장애물 시는데 우리 가기 적겼어.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고 어 아. 어, 그래도 안 들님이랑 놀기는 좋은 너울인데. 이정도면뭐 거의 장판급이지, 뭐. 어, 저. 앞 핫팩 어디 있어? 여기 아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아빠가 꺼내줄게 네, 썼다고 내리지 마시고 대신호 보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들어... 너무 가는것지 이거 금방 안 탈퇴해지는데? 손질없지? 손이, 손이 좀 반지어 어, 손, 앉아, 앉아 어, 아빠 많이 흔들었어 네. 응? 아, 내리시는 분들 밑걸림도 확해보세요 어, 별로 안 깊다. 한 10m 조금 남짓되겠 아니, 더 아래로 내렸다가 더 오르지. 더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자, 접어. 잠깐 해볼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너무 손질려워 손이 얼었지? 왜 따뜻해? 여기 지금 만어 어, 이렇게 감싸고 있어. 원래 경, 영등철 낚시 이런 거야. 채비 하나 더 만들어 놔. 손이 얼었지? 원래 얼면 되게 힘드는 거야 아빠가 그니까. 있어서 다행인 줄알이웜 끼우는 것도 배워야 돼 아들 웜 끼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아빠도 처음에는 잘안끼워졌어 그리고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에 그 웜이 어, 어느 길이인 거 그거 대충 깜냥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보고하면 빨리빨리 끼울 수 있어 세비 털리면 이것만 딱 교체하면 되잖아 이따가, 만약에 몸이 떨어졌다, 그러면 생리끼 끼워서 한번 해보자고. <웃음> 자, 해가 뜨네요, 이제. 일출 어, 시간이 몇 시야? 아, 어, 일곱 시2 0분 되니까 해가 뜨네. 어, 손실이 없네. 어. 걸린 주의하시고요. 이게 5초를 스치듯이 걸리지 않고 살짝 지나가면. 고기가 있다면 어느 순간에 후두둑 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고 밑걸림 탈출만 잘하면 되게 짜릿해요 어그러지만 밑걸림 그새 밑걸림 조회를 하셔야 돼 계속 어. 예전에가다 들고 계셔야 어. 돼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어? 왜아 너무 셌어 아. <웃음> 오 따당했을 때어 오케이 따당했을 때슬손 상태. 손, 만세 부르러 갔잖아. 아, 야, 입질었는데아 다시 넣어, 다시 넣어. 어, 조심해, 밑걸림 있어. 아, 밑걸림줄 알았어. 어,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후두둑 했잖아. 아, 근데. 그 입질이었어, 그건. 천태야. 어 후둑 하든, 따당 하든, 땅 때리든 간에. 한, 하나,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야. 긴, 어 긴장하지 말고. 어왜냐면 기온 떨어지면 수온이 떨어지고 얘들이 끝에만 살짝 물고 나중에 덥석 이렇게 붙단 말이야. 아, 어서 아, 지려 아, 어서 지려. 아, 말해줘 잡아야 되는데 잡는 분이 어죠어 잡으셨어. 히트. 네. 자거 고기는 있어, 성태야. 봤지? 성태야 봤지? 만세 부르시잖아 만세, 그치어두 뭐, 뭐. 마리요. 오, 쌍거이다 쌍거리다. 생미끼다, 생미끼. 아, 그래. 어, 어. 저 정도만 돼도 저기 할수 있단 말이야. 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어. 아, 아. 아이, 괜찮아. 밤에 자면 돼, 주고. 자, 생미끼를. 어. 어, 스테이크 웜처럼 끼웠어요. 변... 어, 어 그래서... 변형채비아 <웃음> 오늘 우럭 회 먹어야 되는데 아유 너무... 이빠빨거야요 이게 밑걸림 조심해 아 실수했다. 빨치겠다 하하하하 <웃음> 빨로 빨로 빨로? 어...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게 하는거야요 아, 왔어, 왔어, 왔어. 엄마 너무 감어 우후. 천천히 올리니까 <웃음> 되지. 어, <웃음> 제대로 받았는데. <웃음> 웜으로 받았어 웜으로. 이야, <웃음> 사이 좋다. 이야, 어. 278팔 되겠다야. 이야, <웃음> 크다. 50, 50. 50, 50. 그래, 그래. <웃음> 아 짜시. <짜식. 웃음> 선태야, 와 제대로 걸렸다 진짜. 처음에도 입질 받은 거야. 우럭은 여기를 잡아야 돼. 어, 우럭은 어, 잡아야 어, 돼. 어. 안 그러면 뺄 수가 없어. 그래? 아빠 어. 나 그럼 그 찌개 없어 이거 잡는 찌개? 그러게, 아 포스를 안 갖고 왔네. 지금 손이 얼어가지고. 내가 원래 이거 저번에도 잡았는데 입으로. 어. 지금 손이 얼어가지고. 어뭐 어, 어. 그래? 얼어서 그래. 이거 갈무리 잡해 아, 아빠도 입질 받았는데. 야 빨간색 멈쏴야 되겠다 아빠도 네? 오! 이거 어, 뭐야? 와 개구랑 나왔어 개구로 야 여기도 저런 거 있다 야와 근데 진짜 우리 오면 꼭 잡는다 그치? 아빠! 오빠한테각하고 있어 아 아빠 손 씌워서 먹은 거야 이거 아빠가 이번에 잡게 니는 와봐 니는 와 아빠는 내릴게 아 아빠 배고팠나 보다 야 뜨끈한 국물 먹으니까 그냥 몸이 다녹는다 국물이 끝내주는구만 라면 먹을 수 있어. 아, 야, 따뜻한 거 멋있으니까 이제 끝내준다. 아, 몸이 다 움직이고 있어. 아, 살겠네. 준비해. 티징은 레가 도래,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아빠 옛날에. 옛날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오야. 미끌린 오, 주의하셔야 미끌림미끌 있어요. 빨리 돌여주나맨네에오큰 건데. 미끌이지 않게 잘하셔야 미끌림 아니요 미끌림 아요 미끌림 아니요미끌이지 않게 조시라고개우로 개우로. 오야. 이야, 네, 두 마리! <웃음> 이야, <많이 웃음> <많이 웃음> <많이 웃음> <많이 웃음> 야 와, 이런거나 <웃음> <웃음> 이야, 이런 <거> <웃음> 사짝들려가고쌍거리가큰게 <사짜네네. 웃음> <사짜네네. 웃음> 올라오네요! 와와 <웃음> 여기 사이즈 굵어요! 우와! 우와! 우게 우와! 우와! 와우와 내가 가져 어?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어, 됐어, 됐어. 어. 어.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어, 어. 저보다 더 컸어, 나오는 거. 아, 아쉽다. 여기 있어, 우럭이 넌 외술질 채비안할 거야? 어. 그냥 이걸로 할 거야? 어, 레... 아까 모르잖아. 외술질? 어, 저질 줘봐. 추 줘봐, 추. 워 썸바 눌러서 아빠 줘. 썸바 눌러서 아, 걸아빠 아빠는 어째 꽝 같다. 이야 내리자마자 어이구 찼다 아유 이런 정도는 돼야지. <웃음> 오. 오 여. y e 이우야 여. 한 마리 쏘. 와사자인 있는 사자. 와, 핫는데겠다 이야. 한 마리 했어, 한 마리. 예... Yeah. <웃음> 와, 이거 왜 이래? 아유, 쿠키로 놀 오늘 <웃음> 아아 감사드립니다, 예. 와, 이거. <웃음> 하나 건졌어요. 와, 나. <웃음> 감사드립니다. 꽉, 꽁치는 줄 알았어, 저 <웃음> 어? 어, 구, 구경해봐.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웃음> 사자. 개우러기야, 동태야. 얘 그렇게 잡았어. 켜둑 했는데, 켜둑 했는데 놓쳤어. 그 다음에 살짝 들었어. 살짝 들으니까 따라와서 물었어 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어 가지를 짧게 원보다는 저게 더잘 물어. 생 미끼가. 가자 선생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 <웃음> 새우로 나와요? 아, 아 우리도 나우, 새우 있긴 있는데 나오는구나 나우, 생물이 낫다고 아, 그래? 어제 그래요 어제까지 어제 살아있었는데 아. 물에다 감간놨으면 살았을 건데 어제까지 살아있었던 거래 꼬리에다 껴, 이렇게 끼워도 된대 끼어보내 <웃음> 새우야 이걸 챙겨서 쓰는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몰랐어요 아, 주꾸미 초반시전에나오 어튼데? 아야 이거? 와! 어 <웃음> 오! <심야지이> <웃음> 378년도 되겠네요. 와. <웃음> 하라고신들지 마시고. 충분히 먹 와, 저기고. 이거... 저긴 줄어았어요 와우. 신들 하셔야겠다, 고 오! 오! 쌍거리 또! 이야 <웃음> 대박 <웃음> 와큰 걸로 쌍거리해줬네와와저두번 <웃음> 잡은 거한 방에 해졌네 그냥 <웃음> 그, 그렇게 되면 안돼 이거를 응. 처음에 애초에 어. 잘 풀어서 가야 돼. 잘 풀어서 넣고, 이거 지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딱밑어놓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다시 넣어. 이렇게 상태야. 잘 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니야.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 어. 나가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다시 걷어봐. 너봐 그거를 성태야 어. 바늘 끝을 잡고 슬쩍 돌리듯이 던져야돼 슬쩍 돌리듯이? 어끝 풀지마 그래 그렇게 하고 슬쩍 이게 11자로 떨어지면 안돼 이렇게? 그래 그래 그렇게 벌어져서 떨어져야돼 아까는 근데 저렇게 떨어졌는데? 아까는 놓자마자 11자로 다그 떨어졌어 그래서 이거는 미끼가 떨어진 걸 확인을 해야 돼, 끝까지. 아빠 가르쳐 준 대로 해봐. 일단 얘를 한번 당기고, 슬쩍,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서 떨어지게. 그래. 그렇게 해서 그냥 낚싯대로, 낚싯대로 던지라고. 놓고. 잘 봐. 이렇게 잡았지? 잡았으면, 아, 이거 뭐야. 이런 것도 확인해야지, 막. 바늘이 이렇게 했는데뭘 물겠어. 자, 이렇게 하고, 놓지. 놓자마자 이렇게 휙, 휙 돌려서 번지라고. 이렇게 돌려서. 오케이? 자. 쭉 들어, 아. 들어, 들어, 들어. 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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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상태 크다. 오!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와 대박. 오! 오오 오. 오! 오, 오. 어, 어? 저도 잡았는데 큰났데 네. 오! 잠깐만요. 예. 예. <웃음> 와, 진짜. 와, 아받도 잡았어. <웃음> 와, 대박. 와, 소태야, 너 이거 몇, 몇 센치냐? 와, <웃음> 어, 집중하라고 했잖아, 뭐, 마 와, 대박. 와, 와 다큰거 잡았어, 다. 야, 너 그거 한45 되겠다, 야. 와씨, 진짜 크다. 와, 와, 오, 야, 오. 이, 이런 개오록이 나오는구나. 들어봐, 들어봐. 너 이거 이거 아까 그거 처음에 후둑한거 있잖아. 어. 그게 그게 이놈이야. 와, 너배 장원이다 이거. 오. 와, 진짜 미쳤어 이거. 아. <웃음> 야, 너왜 그랬마? 와, 야, 아빠, 아빠, 아빠 세 마리야. 역시, 우리, 우럭은 어복을 못 당하네, 와. 이야, 진짜. 45인데겠어, 45. 와, 진짜 크다. <웃음> 이야, 너 진짜. 선태야, 좋기 45는 되겠다, 진짜. 그러게? 우와. 아니, 이거 하고, 선태 니 처리 때 보고 있는데, 어. 아빠도 후둑하더라고. 어. 그러더니 도망갔어, 아빠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있다가 저기 하더라고. 와, 오. 와. <웃음> 아빠. 어? 얘랑 쟤랑 같이 닮으니까 쟤가 새끼 같아. 오, 어, 진짜. 야. 이래서 이거 물, 이거 마비가 필요하구나. 어, 어. 와, 대박이다, 진짜. <웃음> 내가 일부러 놓칠까봐 들어오기 전까지 일부러 어. 아무 소리도 안 냈어. 야 회가 아니라 경우에 두구두구 먹겠다야. 야 니가 <웃음> 잡은 거 진짜 개우럭이야. 아빠 저렇게 되는 거지 방금. 어. 어. 야한 마리만 떠도 시큰 먹겠다 이거. <웃음> 야 근데 이렇게 큰거 드롭봉 한다노. 예. <웃음> 어? 어? 어? 만원은 온짜반네 와 진짜 와얜 어? 진짜 이상해 개인 피싱하면 타면 이래 어떻게 <웃음> 봐봐 어? 아 아빠 도 엄마 사진 좀 보내주게 어어 전주 자리어 됐어 빨리빨리빨리너너너 빨리. 너, 너, 너. 그렇게 하는거야 어? 이것도 꼬이지 않게 캐스팅하는 것도 실력이야. 어? 경험이지, 경험. 왜? 어허, 예. Yeah. <웃음> 대박. 아빠는, 와, 이거 진짜 손맛, 이거. 야, 너 그렇게 작지도 않다. 어, 괜찮아. 야아아 어, 아빠 잡았어. 잠시만요. 아, 사장님 거 있구나. 어? <웃음> 전제건인줄 알고 되게 좋아했네. <웃음> 어, 저도 잡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이거. 예, 예, 예. 리 뭐, 안 되지, 그, 헐리해줘요, 어보고 오! <웃음> 어. 오! <웃음> 오. 이야! <스테이>. 오. <웃음> <웃음> 오. 오! 자, 전부 다 35, 40 왔다갔다 합니다. 낚시, 낚시꾼 임마. 바늘도 못 빼서 어겠마 사실. 아니, 우러는 처음이란 말이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바늘을. 티개들 잡고, 바늘 안으로 미, 밀어넣어야지 빼지는 거야. 재밌어. 아, 그런 것도 다 경험이야. 형태야, 아빠 큰거한 마리 떠잡았어. <웃음> 야, 오늘 손맛 징하게 본다, 진짜. 야, 아빠는 다큰 것만 잡았어. 나도 39 이하는 없거든 우기에 넣어2 289몇개안 돼. 그 이상하게 됐다. 어? 그거 꼬이는 거야, 그게. 응, 뭐? 어우, 좋는데. 아니. 그, 그렇게 하고 던져봐, 그렇게 하고. 어, 풀고, 바늘만 풀고 던져봐. 그렇지, 그렇게 하고 던져봐. 그렇지. 그래. 잘 던지네. 야, 진짜, 쭈꾸미 대박이다, 이거. 무럭이 있기만 하면 쭈꾸미 무조건 물어. 아까 내가 잡은 애 있잖아. 걔가 새우도, 새우, 새우 꼬리. 아. 아빠는 그 반개, 반개? 반개 그거. 아, 그거? 어, 그거 토해내던데? 어? 와. 거 봐. 봐 봐. 오럭은 문데니까또 걸리셨나? <웃음>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으 와, 와, 와, 으 와, 와, 와, 와, 오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니, 평소엔 안 엉키는데, 제가 고기를 걸면 엉켜. <웃음> 와, 진짜, 35, 40, 그걸로만, 지금, 다섯 마리, 다섯 마리째. 사장님, 쭈꾸미 하나 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어, 또, 야, 야, 너 이거 엄청 크다. 야, 자식이 뭐야, 이거. 야, 너 뭔데? 바닥 아니야? 아, 바랏다, 바랏다, 바랏다. 아이고. 에이, 걸었어. 어. 올렸다 내렸다. 선, 저, 저, 선바, 선바. 에이, 아, 그거 올렸다 내렸다. 그렇지. 어? 입질 있었는데. 어? 입질 있었는데. <웃음> 어? 입질, 입질 있었어? 어. 아, 오천가 보다, 여기. 어? 여기 다. 예, 들어가는 거지. 어. 예 파트려. 예. 파트려? 어. 터뜨리고 얼른 얼른 채비하는데워서어을피어서꽃어야 <웃음> 잘했어. 잘했어. 쭈꾸미도 아직 많꽃야 <웃음> 녀석 신났어요. 큰거 놓치고도 신나고 큰거 잡고도 신나고 그렇지. 살짝 들어봐 살짝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지압해 어, 야넌 큰거다 아빠는 작은데 아, 아빠는 작고와 사장님도 아셨어 아이고 어 그래도 와25 26은 되겠다 와. 와이 짜증나 <웃음> 아, 아 진짜 이게 쭈꾸미가 비밀이 있어 어, 아. 야너 이거 뭐와 대박 진짜 야 사짜다 성태야 사짜 와. 사짜 와너 이거 어떻게 잡을거야 뺄수 있어? 와 후킹 제대로 됐네 아니지 바늘을 세워서 안쪽으로 입 안쪽으로 밀어야지 그렇지 금방 빠지지마 자샤 그렇게 하는 거, 아,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아빠도 아까 한 마리 가았어 어. 그럼 이제 4대, 6, 아, 6대 4네 그러게. 우와. 와. 와, 4자다, 성태야넌 <웃음> 진짜 오늘 손만 걸그룹 본다. <웃음> 야. 삼태야, <웃음> 아빠 처음 조그만 게 잡아왔어. 네? 응, 저, 저, 조그만 게26 정도 되는 것 같아. 와, 미치겠다. 우리 경인 피치가 처음 탔을 때는더 많이 잡았어. 그니까, 오. 야, 진짜 쭈꾸미 대박이다 이거. 와, 쭈꾸미가 이렇게 잘 먹을지 몰랐네요, 진짜. 어. 시동을 잡할게요 아, 여기 좋아합니 야, 선생님 포인트 끝내준다, 진짜. 니콜린 아, 반가워요. 아, 진짜. <웃음> 오. 야, 크다, 와. 어. 다음에 오실 때, 쭈꾸미, 쭈꾸미 갖고 다니세요. 걸리면, 한번니까 걸리셔요. 와, 크다. 자, 쭈꾸미 드렸는데, 어, 저희, 네그 마리 남았을 때 옆에서 지금 한 마리 드리고, 말을 드리고 시청자님 두분 계시는데, 시청자님 두 마리 드렸어요. 오, 그랬는데 잡으신, 잡으시는데, 와 진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파이팅. 야, 이건 크다. 네, 와, 이거 뭐냐? 아빠, 아이고, 어... 그래도... 그래도 이건 큰데? 물에 밀려가서 우린가? 광어다! 예쓰! 오! 탈난다. 광어까지! 오, <웃음> 주꾸미 매직이네요 와아 예쓰 마지막 한번 하시자고 야, 이거, 진짜. 잡은 건 앞에서 다 정리해드릴 거예요. 형은 이 정리해드리니까. 잡으신 거 있으면은, 혹시라도 뭐 앞으 갖다 주죠. 하이패시 하셔가지고. <웃음> 야, 광어 <아유 웃음> 45는 되겠다, 야. 어, 광어가 더 있네? 물이 이렇게 차가운데? 에너스 시킬 후, 월로그에서 지원해주신 거. 보리 반들잖아요 그래서. 외수질이라고 하시길래, 네, 써보고 싶었는데, 오, 대성공입니다. 4짜 오버도 한 마리 잡은 것 같은데, <웃음> 그것도 그냥 드롭봉 해도 되고. 어, 근데 그 4, 안에 될것45 정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지 많이 하셨고, 정글 정글 하시는 그 사무장님이다 정리해놓을 거니까. 자,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 상자 말씀하세요. 타일 색깔. 잘 기억하셨다가. 아빠, 응? 어, 는 이걸로 하자, 이거. 어, 줘봐, 줘봐, 줘봐. <목소리> 야, 오늘 진짜 끝내준다, 롯데야. <목소리> 와, 큰거 많이 나왔다. 자, 무지막지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10분밖에 안 타셨는데, 어, 기온 뚝 떨어지고 했어도, 와, 이 정도 나왔어요.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좀안 나왔는데, 초반이 좀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사이즈 좋은 녀석들도 나오고, 제가 방어까지 7마리했고 아들내미가 5마리했나 어, 그래서 10마리, 11마리 이렇게 한것 같은데, 사이즈가 다 괜찮았어요.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그 고요요 <웃음> 아, 신났네요. 신났어, 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함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우리 톰.